우리 문장 오형식을 공부했잖아요? 자, 그럼 저 종료하는 거예요. 동사 하나로 문장 5형식을 다 한번, 한번 써보자. 봐봐. 메이크동사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메이크동사가 이형식도터 5형식까지 다 쓰이거든요? 이형식부터 5형식까지 한번 다 예문을 한번씩 다뤄보고 끝나자. 자, 예를 들면 메이크가 이런식으로 쓰이면 뜻부터 줘볼게요 어디어디를 향해 나아가다. 어디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다. 나아가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 메이크가. 우리는 뉴욕을 향해서 나아갔다 해볼게요. we made for toward. 자 이거 주의해야 돼 toward하고 to하고 달라요. toward. 뉴욕 이라고 하면 뉴욕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투가 나오게 되면 투는 목적지가 돼. 그 다음에는 목적지가 나오고 이 터월드는 어, 이건 이쪽이야. 뉴욕쪽. 뉴욕쪽을 향해서 나왔던지. 투가 아니라 어, 그냥. 됐죠? f o 를쓰느냐 아니면 TOURS냐 조금씩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 얘는 두 번째는 뭐뭐한 상태가 되다 라는 뜻이야 뭐뭐한 상태가 되다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같냐면 BECOM 동사하고 똑같아 B, C, O, o M에서 어떤 어떤 상태가 되다 이것도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그녀는 착한 아내가 되었어요 라고합시다 자, 자, SHE made a good wife. 하면 뭐야? 착한 아내가 되었다. 일감동사이 형식으로 쓰니까 맞죠? 이이 형식이구요. 이점을 묶어버리면 되잖아, 구석으로. 그 다음, 삼형식. 삼형식은 뭐야? 모뭇을 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 이거 꼭 알아도. 목적어를 하다. 아니면, 당연히 모뭇을 만들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러니까 만들다는 너무 흔하니까. 순둥독회에서는 뭐 만들다는 뜻으로 거의 나올 일이 없어. 그치? 어, 그래서, 뭐, 뭐, 잘하다. 즉, 기본 동사로 사용될 때 있습니다. 기본 동사. 이런 것들 많잖아요. 뭐, 메이크 프라임도 있고, 메이크 프라미스도 있고, 여이가이지 이제, 어. 자, 우리는 그래서, 어, 6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다? 약속을 했습니다. We made 어, a promise. 이런 식으로. Promise. 이게 약속을 하나 이게 형명식 맞잖아요. 약속을 하나그지 어, 어 그래. 이거, 이거 한 단어 없으면 그냥, 요, 목적의 명사에 동사형을 써도 상관없어. 이렇게, p r o m i e t 이렇게 써도 상관없단 말이야. 진짜? 만나기로, to 어, meet. 어디 몇 시에? at six. 시에 만나기로. 됐네. 자, 그 다음에, 사형식 수요동사일 때는 누구누구에게, 뭐뭐, 만들어주다요타자는그 딸에게 인형을 하나 만들어줬다 라고 합시다 타잔 자 메이드 누구에게? 그녀의 딸에게 her daughter j t r 그 다음에 뭐를 인형 하나를 어 e d a u g 됐나? 그죠 그게 뭐가 되겠니? 간접 복제가 되겠지? 얘가 뭐가 되겠어? 직접 복제가 되겠죠 사형식, 교동사로 쓰였다. 오형식은 대표적인 게 뭐, 당연히 사역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목적어를, 뭐, 뭐, 를 뭐, 뭐, 뭐, 하게 하다. 사역동사야. 뭐, 뭐, 하게 하다. 자, 이럴 때 쓰일 때 보통 이제 사역동사로 쓰인다. 그래서 목적어가 사람이 나오게 되면 보통 이제 능동의 의미니 동사 원형이 아니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하다는, 자, m a d 어, 제인이 되게네. 제인이 다음에 프로포즈 어 누구에게 자신에게 프로포즈하게 했다. 프로포즈요. 그죠? 제인이 어 그녀의 허킨년이요. 그녀의 의견을 생각을 어, 제안하게 했습니다. 이게 뭐야? 사역 동사. 이게 뭐니? 목적어 뭐 사. 관 여기 한데요. 그럼 목적보로 동사 원형 나왔다. 이러적이야. 기본이야. 자, 그래서 메이크 동사는 우리가 알아봤다. 민자오형식, 이형식도5 오형식까지 쭉 메이크 동사가 이렇게 쓰입니다. 이건 그래서 숙지를 해야 된다.